엔비디아 4천번대 그래픽카드도 나왔고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새 CPU도 나왔고 해서 드디어 벼르고 별렀던 새 컴퓨터를 마쳤습니다. 이 컴퓨터 케이스로 말이죠. 예전에 처음으로 이 케이스를 접하고 나서 밀리터리 스타일의 견고한 장갑 스타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죠. 그때 당시 아주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길래 앞뒤에 앉아고 그냥 사질러버려서 여지껏 소중히 보관해뒀던 제가 최고로 애지중지하는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밀리터리 터프한 느낌의 남자의 끓는 피를 솟구치게 만드는 그 어떤 강렬한 느낌 같은 거 말이죠. 말 그대로 단지장렬이지 말입니다. 이 케이스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강렬한 포인트 캐릭터를 찾다가 건담 시리즈 영원한 미우놀이 새끼, 자꾸 들어보셨나요? 자쿠, 이 케이스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는 게제 머릿속에 빠악! 하고 꽂혀버렸지 말입니다. 밀리터리 버전 자쿠 에디션 그래서 밋밋한 케이스 겉봉과 내면을 자쿠의 강렬한 캐릭터가 내뿜는 아우라로 색깔을 입혀서 결국 요렇게 제 입맛에 맞게 간지나게 꾸며 보았습니다. 컴퓨터에 전원선을 연결한 후 전원을 넣으니 번쩍번쩍 RG b LED는 꼭 끝내주지 않나요? 번쩍번쩍 휘황찬란 이걸로 게임도 음껏 마구마구 즐기고 못한 거 다하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내용물은 기존에 있던 거 재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새로 출시되는 그래픽카드가 빵빵한 성능이면 뭐하나요? 뜬구름 잡는 가격에다가 하위 기종 그래픽카드, 즉 아반떼를 그랜저라고 부르고 제네시스 값을 받겠다는 저희 눈가리고 아우 시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무니없는 장사 속 고도의 꼼수로 기존 3,000번대 그래픽카드 재고떨이와 판매 가격 방어를 위한 밑밥질을 해대는 꼬락선이를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저의 지갑을 굳건히 갖고 쇄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떨어진 가격, 중고 채굴 그래픽카드마저도 언제 사망할지 모르고 새로 출시된 AMD CPU와 마더보드, DDR5 메모리, 이들 조합, 실제 구입 가격이 환율 영향의 버프까지 받아서 저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린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쟁사 인텔이 차세대 CPU를 공개하고 나름 공격적인 가격대와 기존의 DDR4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성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만큼 예전보다 높아진 부담스러운 가격대와 저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괴랄망측한 P코어 현역과 이코어 방위 조합 때문에 이들 현역과 방위 조합을 100% 풀파워로 돌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눈물을 머금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제성 위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연구좀더 복면에 들어갈랍니다. 딱히 뭐 간단한 영상 편집 이외에는 고사양 그래픽 카드에 고사양 CPU를 쓸 이유가 일도 없지 말입니다. 예전에 한창 때는 날 밤새가며 스타크래프트나 FPS같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운동장 때 거리 싸움, 배틀그라운드에 참여해서 여기저기 돌아댕겨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말이죠. 지금은 골고란니 피지컬이 말이 아니게 딸려서 게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업무에 치여서 집에 돌아오면 그냥 쉬고 싶지 꿀 같은 저녁 휴식 시간을 양손 물 머리 모두 다 이리저리 굴려가며 제 자신을 폭사시키고 싶은 마음은 더더군다나 일도 없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요즘 유튜브에서 초고사양 고스펙 게임 같은 인기 fps 게임 심지어 스타크래프트까지도 유명 게이머분들이 직접 실시간 경기를 오픈해주고 있고 심지어 게임 편집 녹화본 액기스만을 시시때때로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주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영화 보듯이 때로는 저 스스로가 최고의 베스트 게이머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게임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로 기존의 구형 컴퓨터를 굳이 성능 좋은 새 CPU와 새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저한테는 일도 없는 셈이죠. 더군다나 엔비디아 RTX 4000번대 그래픽 카드 스펙 장난질과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이 결국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의 재고 처리와 가격 방어 농간질에 밑밥이 된 고도의 지능적인 장사 쏙 폼수로 들통이 나서 전세계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고 인텔과 AMD 라이젠 이 양대 산맥의 차세대 cpu와 마더보드 그리고 DDR5의 안드로메다급 가격상황에 환율상황까지 겹쳐서 저의 지갑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결국 열쇠로 굳게 잠가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장미 부심, 지름신이랑 작별을 고하고 기존 구닥다리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오로지 이거 자체로 유튜브에 의지해서 현존, 모든 고사양 고스펙 게임들을 맥주 한 잔과 함께 영화 보듯이 편하게 즐기며 무덤까지 가는 영구 동면 존버로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장사치들의 농간에 제가 영구 동면 존버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결정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게임 편집 전문 유튜버 채널분들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게임 컴퓨터를 부품별로 새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완전히 새로 장만하는 것을 포기한 대신에 마음만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는 뜻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오면 대청소라든지 꽃단장 같은 것도 하지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운한 마음으로 기존의 구형 컴퓨터에 새 옷을 입혀주는 느낌으로 벼르고 벼르던 케이스 가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이제는 더 이상 지름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가뜩이나 나빠진 환율 상황에 지각 걱정할 일도 없고 게임 유튜브 채널 덕분에 고사양 CPU, 고스펙 그래픽 카드 고용량 파워가 필요가 없어졌고 집안 전기세 사용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뒷각을 망락한 나머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등짝 스매싱이 무서워 몸을 사리는 일도 없어졌네요. 장비 부식 지름시니어 안녕 엔비디아 amd 인텔 다망해라 영구 북면 존버 영원히 포에버 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케이스 가리하는 영상을 투척하고 도만갑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